11월 24일 영상 일기 시작. 어, 유비 티저 1차도 보고, 미디어 쇼케이스 교육도 받고, 음,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하루 종일 되게 많은, 진짜 데뷔, 데뷔가 6일 남았, 남아서, 어, 정말 많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 하느라, 하루, 하루하루를 계속 써가고 있었던것 같다. 그래서 음, 음, 안무 연습도 진행하고 정말 이제 데뷔가 임박한 만큼 우리가 데뷔로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 그런 걸 겨, 겨, 거치는 시간을 좀 겪었고 전체적으로 음, 정말 많은 것들을 한것 같다. <웃음> 많은 것들을 했고 음, 제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정말, 음, 눈코틀 수 없이 바쁘지만, 그 바쁨조차도 나한테는 요즘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지 여러분들과, 엔진분들과 소통하는 그 재미가 좀 솔솔한 것 같다. 그냥, 뭔가, 막 트위터나 위버스에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뭔가, 엔진분들 얘기들, 얘기도 듣고, 나도 거기에 힘내서 좀더 열심히 하고, 노래도 듣고, 그렇게, 진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데뷔가, 이제, 그래봐야, 그래봐한 일주일도 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써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남은 시간도 진짜 화이팅 화이팅 해서 일단 데뷔만이라도 잘하는 게내 소원이고 그냥 우리 멤버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여태까지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좀만 더 수고를 해서 데뷔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요즘은 사실 영상이 되게 찍으면 뭘 기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뭐 객관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하자면 뭐 음, 연습도 하고 뭐 라디오 뭐 녹음 일정도 하고 <웃음> 뭐, 니키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것도 일기일보니까 <웃음> 영상을 계속 찍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음, 스튜디오도 가고 녹음도 하고 뭐. 안무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맞다, 오늘, 어, 그, 그, 그, 어, 단어가 생각이었다. <웃음> 어, 오늘, 어, 짜, 그, 짜장라면. 그, 짜장과 라면을 섞은 그 짜장라면을, <웃음> 멤버들과 다좀 일찍 끝나가지고 다 같이 먹고,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던, 있었는데 내일은 그래도 조금 널널하게 일어나서 돼가지고 좀 맛있는 거를 먹었다. 요즘 그렇게 진짜 빠듯, 하지만그 사이에 뭔가 소소한, 어, 것들로, 어, 좀 뭔가 행복을 채우고 계속 뭔가 달릴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힘들지만 근데 이 힘듦이 나한테는 또 뭔가 보람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계속 갈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나 스스로한테만 지치지 않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즘은 깊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가는 추세인 것 같다. 그냥 그런 내가 나는 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좀만 더 화이팅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요새 이 끝.